아이오스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피 k 입니다 네,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수익화, 항상 고민이죠? 그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크리에이터 교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관련돼가지고 유료교육 강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샌드박스와 신한은행에서 손을 잡고서 무료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해주는 크리에이터 레벨업이라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얻었던 몇 가지 꿀팁들과 전반적으로 이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어떤 게 달라졌고 실제적으로 느낀 후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크리에이터 레벨업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컷 편집 혹은 촬영, 뭐 이런 기술적인 것만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뭐 조회수 관리나 구독자 관리, 데이터를 읽는 방법 뭐 어떤 게 좋은 컨텐츠인가 이런 거를 정말 다양한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교육을 듣다 보니까요 어디 가서 정말 쉽게 듣기 힘든 내용들을 교육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썸네일 제작 방향이라든가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리고 그 내용, 컨텐츠 안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등등 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어, 정말 유익했던 거는 많은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친숙할 거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앞으로 설치를 꼭 하게 되실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만들어놓은 채널에 어떤 식으로 구독자들이 유입이 됐으며 어떤 연령층, 어떤 성별을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좋아하고 어떤 시간대에 보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은 어, 되게 좀 복잡해요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며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나의 채널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들었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요 정말 다양한 팁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팁 중에서 사실 제가 조금 놀랬던게 여러분이 유튜브를 만들 때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일 거예요. 근데 이게 채널 유형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솔직히 교육을 들으면서 제 채널이 정말 망했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체감을 했는데 <웃음> 그게 딱저 같은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완낙에 유튜브 알고리즘도 많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면 유튜브가 뭘 하냐면 뿌려주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하는 게제 구독자들한테 이 영상을 뿌린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어쨌건 영상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유튜브라는 이 사이트 혹은 어플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뿌렸을 때그 구독자들이 클릭을 해줘야지 좋은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독자들이 그내 컨텐츠를 많이 클릭을 해주고 시청을 많이 해주면은 그때 이제 나를 구독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뿌린다고 해요 제 채널이 왜안 좋냐면 저는 처음엔 튜토리얼을 하다가 여행을 하다가 지금은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했을때튜토리얼을본 사람도 구독을했을때고 여행 영상을 본 사람도 구독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리뷰 영상을 본 사람도 구독을했을 텐데 문제는 여기서 여행 영상을 보러 들어와서 구독을 한 사람은 제가 지금 리뷰 영상을 올릴 때 이거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클릭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독자들 클릭률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유튜브는 이 컨텐츠는 좋지 않은 컨텐츠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뿌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한테는 구독과 좋아요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명확한 카테고리를 정하지 않고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 겸 올릴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랬었는데 지금 전비보서 리뷰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쭉 밀고 나가고 있는데 제 튜토리얼 영상이 워낙에 터졌다 보니까 제 구독자의 많은 분들이 영상 제작 관련해서 궁금해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리뷰 영상들은 검색이 아니면은 유튜브가 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사실 한 가지만 딱 정해놓고서 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는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채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뭐냐면 그 이전 영상들을 비공개 처리 혹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 채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채널을 팔 지금 신한은행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샌드박스와 손을 잡고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2030 타겟팅으로 만들어놓은 서울숲 앞에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 나와서 바깥에서 리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공간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쿠킹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냥 포토 스튜디오도 있고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 카페나 음식점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교육 듣기에는 사실 최고의 위치입니다 아 물론 이 건너편에는 서울숲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서울숲을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죠 이런 공간에서 매주 1회씩 교육을 듣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팁들을 전수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될지도 어,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였고요 만들고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고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고는 싶은데 길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확실히 방향이 잡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딱 보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돈을 내고도 못 듣는 그런 교육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지원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1기고 2기를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꼭! 꼭! 아, 신청하세요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전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지 말랬는데 근데 지금 리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